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녹도 996회 분석을 995회 복귀자료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5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1 4번 29번 그리고 보너스 볼 7번 이렇게 3.5개가 나왔습니다. 2그룹에서는 38 39 13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어, 3그룹은 전멸을 했습니다. 음,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3그룹에서 이중복과 삼중복은 어, 앞으로 어, 늦어도 2, 3주 안에는 우리가 전멸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여기는 어, 아예 기타까지 다 전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3그룹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그룹에서 이중복과 삼중복이 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삼중복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이중복 이렇게 살펴보시라는죠. 어, 여기 삼중복에서 어, 두 개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어,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 그룹에서 이웃수이수가9 어, 9 4에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가 필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2.5개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W는 필터 범위에서 내다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심 그룹 네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995회에도 두 그룹은 필출하고 두 그룹은 전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29가 나왔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전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4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전멸했고요 아, 그래서 이두 번째 그룹과 네 번째 그룹은 이번 주에도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이게 일곱 순화되는데, 일곱 순화되는데, 13연속 퐁당퐁당 올라왔어요.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죽고 또그 다음 주 나오고 또 죽고 이렇게 퐁당퐁당 13연속으로 왔어요. 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그룹은 이런 그룹은 어, 출출로 해서 상황이 종료될 거라 지난주에 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어, 일곱 수나 되는 그룹이 어, 13연속으로 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온 거거든요. 어, 보통 이건 4개 수로 되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어 일곱 수나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필출해서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말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서는 어, 1번하고 어, 39번하고 두 개가 나와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음, 여기는 어, 지, 지난주에 이제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고, 멸을 하면 어, 흐름을 이어가는 거에죠 네, 출을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이었는데요. 소수. 소수라는 건 일과 자기 자신이에는 약수를 갖지 않는 수죠. 그래서 소수 중에서 이 3번, 3번만, 그, 3의 배수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중에서 3을 제외한 소수죠. 3은, 의 배수이기 때문에, 소수, 3의 배수, 합성수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랬을 때, 3은 소수로 놓지 않고 합성, 저, 3의 배수로 놨고요. 이런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데 이거는 이런 합성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 그룹으로 나누, 나누죠. 이런 합성수로 합성수도 소수도 아닌데도 이런 합성수로 분류하고 개수를 평정 평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3의 배수는 은 소수인데 3의 배수라서 이건 상의 배수로 분류시키죠. 자, 그랬을 때이 소수가 3의배 중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2연멸이 11번 있었는데 3연멸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래 3연멸이라서 이건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557 좌측 사선측사선이 역시 3연멸 중이었습니다. 이거는 2연멸이 딱 9번 있었는데 3연멸은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연멸 중이어서 여기도 필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중복수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소수가 2연멸을 11번 했는데, 2연멸 후에 나온 개수들을 여기 말씀드렸죠. 2개 아, 나왔고, 여기 2개 나오고, 3개 나오고, 2개, 2.5개, 2개, 두 2개, 두 2개, 두 2개, 5.5개, 2개. 이습니다 그래서 여기 5.5개를 제외하고 나면 2에서 3수. 2에서 3수가 일반적인 필터 범위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어, 이, 어, 두, 적어도 두개는 골라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29번하고 13번하고 7번 이렇게 나왔죠 29번, 13번, 29번, 보너스 7번 이렇게 해서 2.5개가 나왔습니다 어, 좌측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측도 어, 13하고 29하고 코노스 7번 중복 수에서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톤지 분석도 잘나와었습니다 다음은 7구 끝수가 그또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994회에는 27번이 나왔는데 그 27을 제외하고 봤을 때사연멸이라사연이라서 이게 지금까지 사연멸이딱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필출할 거라고, 이번에도 또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어, 29번이 나왔습니다. 39번하고요. 그래서 개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 보너스 볼이 나왔죠? 7번 보너스 볼 나왔습니다. 그래서 7복구스에서도 2.5개가 나왔습니다. 그에건 뭐 당연히 이게 나왔으니까 우에 건다 나온 거죠. 다음은 어, 995의 주말 분석자료 어, 복귀입니다. 대상수는 16, 20, 35 이렇게 세수였었죠. 어 이게 저지난주에 994회 전멸을 했기 때문에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여기 원본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원본이 2, 4, 6, 8 어, 994회도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는데 어 995회도 에 어,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죠. 어 그래서 어, 이 세수는 어 전멸하는 그룹에서 결국 뽑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번 주에 또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목요일날 어, 이 자료는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2주 차 지금 나와 나올 시기가 됐는데 2주 차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별난 카페 자료상 흠결이 전혀 없는 수목인데요. 어, 이번 주에도 필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어, 다른 필출 가능 자료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 중복되는 수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필출할 거로 보고 올려드린 겁니다. 아 어, 여기서는 3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대상수가 4수였죠. 네, 대상 수에서38 어, 하나가 나왔네요. 어, 이 자료는, 어, 출연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출할 시기가 임박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매주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 복귀자료는 993회 주말분석자료에서 자료 올릴 때 복귀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여기 올라온, 것이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복귀시키면서 복귀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거를 보시려면 993회 주말분석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출 삼수크롭, 어, 복귀입니다. 먼저, 어, 라이님 자료 복귀입니다. 어, 라이님 자료가 지난주에도 또 적중을 하셨어요. 여기서 39번이 나왔습니다. 어, 아주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 라이님을 위해서 이번주에는 라이님하고, 어, 쪽지로 교신을, 어, 상의를 해서, 어, 라이님을, 어, 그 연구실로 초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 개인 방을, 연구 방을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어, 상당히 자료가 상당히 좋고, 또 라인 자료가 또 일찍 올려주세요, 라인님께서. 그래서, 어, 아마 그, 어, 그, 참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올려주셨던데요. 자, 다음은, 어, 그 헌터, 어, 제가 올린 자료입니다. 어, 목요일날, 두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일반 분석실하고 여기 연구실에 두 개를 올렸어요. 일반 분석실에는 10, 2 3, 40으로 올리면서 여기 7락과 8락에서 뽑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 올려드렸는데 이 뽑은 자리에서 안 나오고 여기 나머지 수에서 보너스볼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필출 필출 삼수도 역시 여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본 자체가 이것도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두 그룹이 모두 전멸을 했어요. 지난주 994회에도 전멸을 했는데 연속 이어서 전멸입니다. 여기서 딸랑 보너스 볼 하나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뽑은 세 수는 다 전멸을 했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어요. 이 자료가 갑자기 제가 보면은 뽑은 수들이 아예 원본 자체가 이렇게 전멸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아, 지금 두주 차례고 있죠. 자 다음은 어그 한수 보너스볼저 아, 고정수 한수를 금요일 날 올려 드렸는데 금요일 밤에 이거는 유튜브에 올려드린 어, 세수 중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 올린 이, 이, 이 그룹도 원본 자체가 전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멸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 필출 삼수클럽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은 지금 2주차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어, 자료가 또 이렇게 한번 흔들리고 나면 또 이제 안정되면 쭉 이제 적중을 해갈 텐데요. 지금 2주차 이러니까 상당히 좀그 어, 참고하신 분들한테 죄송할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995회 복귀를 마치고요. 이어서 996회 분석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996회 분석자료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6회 대분류입니다. 어, 역시, 세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가 1에서 5. 어,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이건 뭐, 매주 똑같아요. 자, 있는데, 어, 지난주에 이 3그룹이 전멸을 했죠. 어, 물론 이 3그룹은, 어, 지난번에 한번, 어, 어, 시청하신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연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어, 지난주에 전면에 따라서 무조건 필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어, 이게 이연매를 하면 되게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게 출이라고 보고 일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 그룹은 다시 두개 그룹으로 나누면 이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 어, 그룹은 3개 그룹로 나누면 이렇게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고요. 3그룹은 이렇습니다. 3중복, 2중복, 기타.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지난주에는 특이 패턴이 7수짜리였었죠. 그래서 그는 어, 지난주에 이제 출을 해서 흐르,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이번 주에 올려드리는 건 3수짜리입니다. 이 3수가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전멸, 그 다음 주는 또 출하고, 이렇게, 퐁당, 퐁당,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상수는, 여기 3하고 20하고 28, 이렇습니다. 이게 퐁당, 퐁당 지금 8연속 온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숫자가 7수나 돼서, 출할 거라고, 출해서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주에는 또 대상수가, 너무 적어요. 세, 세 개. 일반적으로 네 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세 개입니다. 그한한수 차인데도 상당히 흐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게 파 연속 연속이고 대상 수가 작아서 이게 전멸을 해서 이제 상황이 종, 종료될 가능성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타고 이어 간다면 이번 주에 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필출로 보고 세수 중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이제 상황이 종료되나보다 해서. 아,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음, 8연속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이제 8연속이면 어, 이제 많이 온 거예요. 이제 대개 8 8연속 9연속에서 세수 자리들은 대개 이제 종료되어 오는데 이제 가끔 11연속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 그러나 대개 8연속 9연속이면 세수는종결을 어, 해요. 그래서 전멸도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또 이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끝수 분석입니다. 어, 이번 주는 끝수가 좀 어, 감이 조금 와서 그래서 어, 저 끝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 1년 끝수입니다. 1년 끝수가 어, 이렇게 1을 어, 제외하고 나면 일이 2연속수랬죠. 1을 제외하고 나면 어, 3연멸이에요. 근데 1에서부터 995회까지 3연멸이딱네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타이기 록이죠 그래서 어, 일단 어, 1을 제외한 10일, 20일, 30일, 40일, 10, 20, 30, 40이여8수 중에서 어, 필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어, 1 제외, 제외하지 말고 이 전체를 놓고 그냥 보셔도 될 겁니다. 수에서. 9에서 이런 또이연속 출을 했기 때문에, 이, 어, 이번 주에 또, 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일단, 어, 이 1, 0그 끝수가 이번 주에 필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별랑 카페의 자료상 2부 끝수가 그 필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 근거는 어디서 찾냐면 회기 자료에서 찾습니다. 회기 자료로 제가 뽑은 수들이 어, 이국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국글수가 필출할 거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5, 6구수가 지난주에 전멸을 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뭐, 그, 1회, 일 전멸을 하면, 어, 필출를 하는데, 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수가 어, 어, 2연속, 3연속까지 이렇게 전멸하는 경우도, 어, 종종 생기죠. 그래서, 어,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려도, 5, 6 끝수가 필출할 가능성은 가졌습니다. 5, 6 끝수가 필출할 가능성을 가진 것은 지난주에 전멸, 아, 전멸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멸 끝수가 여기 눈에 보여요. 3, 8 끝수나 4, 7 끝수 둘 중에 하나는 이번주에 전멸할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3, 8 끝수가 죽고, 4, 7 끝수가 나오든지, 4, 7 끝수가 죽고, 3, 8 끝수가 나오든지, 아니면 두 끝수가, 이두 개가 다 죽어버리든지, 어 그럴 가능성을 가졌어요. 하여튼 약합니다. 저희 헌터의 예, 별난 카페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전멸할 가능성을 가졌어요. 아, 그렇다면 오르쿠스가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이 중에서 전멸이 있다면요. 아, 그래서 이게 자, 어, 지난주에 전멸을 한 데다가 이쪽에서 전멸을 이쪽에서 대신해 준다면 가 전멸할 가능성을 예, 출할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필터 하시는 분들께서는 1년 끝수에서 1에서 4, 그 다음에 2구 끝수 1에서 4, 5륙 끝수 1에서 4, 38, 47 끝수를 묶어가지고 1에서 4, 이렇게 필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둘 중에 하나는 전멸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묶어서 1에서 4로 필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심 그룹입니다 이번 주는 두 그룹을 가져 나왔어요 지난주에 네 그룹을 올려드렸는데 두 그룹이 필출하고 두 그룹이 전멸했죠? 그겁니다 바로 이 전멸한 두 그룹이에요 이 10, 21, 32, 43 이거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0이 남는 수입니다 11로 나눴을 때요 그래서 나머지가 1 2되는 수예요. 그래서 요수는 고정수예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뽑면 돼요. 요거는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 그룹은 숫자도 변하고 개수도 변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아마 다섯 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다 바뀌었죠. 그, 이거 뽑는 자료에서 자료가 다 방법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 그 숫자가 안 변하는데 아래꺼는 숫자, 숫자도 숫 변하고 어, 개수도 어, 변합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는 이두 그룹이 모두 필출할 걸로 보는데 또 혹시 모르죠. 로또라는 건늘 어, 그렇잖아요. 이 나올 것 같은 수가 안 나오고 이게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별랑카페가 통계론 자료상으로 볼 때는 어, 출가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자 여기까지로 9 9 6회추초 자료를 마치고요. 이, 이 자료를 보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가 이번 주 이번 주가 이제 900, 금년 마지막 주가 되죠. 이제 토요일 날이 토요일 날이 1월 1일이 되는데요. 아, 그래서 어, 그 1월 1일날 기분 좋게 어, 그 우리 구독자님들께 어, 새 선물이 대줬으면 어, 하는 바램으로 잘 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